안녕하십니까. 저는 책 속에 펼쳐진 새로운 세상을 좋아하는 내손 이동에 거주 중인 홍소연입니다. 제가 소개할 책은 이미랑 작가님의 조금 괴로운 당신에게 식물을 추천합니다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은 작가가 식물을 키우면서 삶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게 된 내용을 담은 에세이입니다. 식물을 소개하는 책이기도 하고, 조금 일상에 지친 모두에게 위안을 건네는 책이기도 합니다. 코로나 시기로 산책조차 마음껏 할수 없는 시기에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식물을 키우는 즐거움과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. 자계절 동안 식물과 함께하면서 성장하는 즐거움도 알게 되었고, 기다릴 줄 아는 마음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코로나가 끝나서 자유롭게 어디론가 훌쩍 떠날 수 있게 된다면 작가가 이야기했던 전 세계의 모든 온실 찾아가기 프로젝트로 소개했던 온실과 식물원들을 꼭 찾아가 봐야겠다 하는 바람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녹색의 즐거움, 식물의 기쁨 모두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토마토를 심어 왔더라고요. 흙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과연 뭐가 나올까?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새싹이 나오고 하나뿐이 아니라 세 개까지 싹을 틔우더라고요. 지금도 키워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 과연 이 토마토들이 얼마나 예쁜 색으로 열릴까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어쩌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. 각자의 속도로 자라나는 식물처럼 사람도 최선을 다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. 모두가 달릴 필요는 없어요.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아 움직이거나 멈춰 있어도 괜찮을 거예요. 그러니 부디 스스로의 속도에 안달하지 않고 평화로운 시간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좋겠어요.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또 다른 책은 박성우 작가님의 9살 마음사전, 9살 느낌사전이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은 느낌과 마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다양한 예시와 함께 그리고 귀여운 삽화와 함께 표현되어 있는 책입니다. 단순하게 보일 수도 있는 책이지만 천천히 읽다 보면 아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었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책입니다.